이어가니 서둘러 젊은 피야 미인들레한 송이 들고 사랑이 어지러이 떠다니는 밤이야 날아가 사뿐히 루리엄 빽한 어둠 사 어휘청에도 두렵진 않을 거야 부르는 우리 위로 커다란 strawberry moon a s o 나에게 너를 맡겨 볼래 에어 바람을 새로 질러. 꿈같은 순간이 또 있을까?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처음 발견한 오늘 희 밤의